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열차 안에서 병화나 토마는 차지해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서생, 서생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. This stop is Seu Seng, Seu so Seng. The station number is K-127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m 무 a c á